아 그런 모양이 되는구나. 오케이. 혹시 마우스로 한거 아니지? 아니. <웃음> 어타블렛이 아직도 안 익숙하네. <웃음> 써볼 일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봐요. <웃음> 자 맞아. 요렇게 어, 뒤집는 거 잘했어요. 좋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번 회전을 시켜볼게요, 쌤이. 어 회전을 어떻게 시킬까? 이 카드를 이 방향으로 반 바퀴 회전을 할게요. 반 바퀴. 회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카드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. 음. 음. 음. 음. 오호, 아까보다 그림도 예뻐졌고 속도도 빨라졌어. 오.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그러면 우리 이 3번 카드, 우리 3번 카드로 뒤집거나 회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들이 뭐가 더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양들을, 생각되는 모양들을 전부 다 하나씩 그려보도록 합시다. 뒤집었을 때, 회전했을 때.